국가가 부른다 예고입니다. 오는 27일에 방송되는 국가부 45회는 애군타파, 합병타파 신토부리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이번 신토부리 특집에는 조관우 저구, 리즈, 이봉근, 억스, 김태현이 게스트로 출연해 국가가 부른다 요원들과 노래 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땐 왜 몰랐을까? 아. 조관우와 저구는 과거, 내로라 하는 가수들이 경쟁을 펼친 MBC 경연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 출연했을 만큼 만만치 않은 실력과 내공을 가진 보컬리스트들인데요. 아, 특유의 가성이 인상적인 조관우는 특히, 늪, 꽃밭에서, 겨울이야기 등의 히트곡을 내놓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리꾼 이봉근도 KBS ETV 경연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만큼 출중한 실력자인데요 퓨전 국악밴드 억스는 JTBC 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에서 김태현은 TV 조선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각각 최상위권에 오르며 진가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부른다. 신토부리 편은 오는 금요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 음성화.